so 도 하얘진대 얼굴은? 얼굴도 하얘지겠지 부드러워지고 바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 30초 정도 마사지하고 걸쭉해졌어 계란으로 만든 거를 계란 슬라임 같아